엘리에용 오랜만에 이렇게 생존 신고 네, 생존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영상 전에 이미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영상이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어, 그래도 이렇게 제 근황을 제가 뭐 하고 사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렇게 근황을 알리는 이 아무말 대잔치 영상은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잘 지내셨나요? <웃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보자면 일단 제 채널에 여태까지 올린 영상들을 쭉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집에서 뭐 혼자 하고 되게 집순이고 그래서 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 그런 영상보다는 아 물론 이제 락다운 이후에는 밖에서 뭘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의 일상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원래 좀 활동적이고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것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한게 없어 가지고 어 뭔가를 보여드릴 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외향적이고 밖에서 좀더 에너지를 얻고 되게 활력을 얻는 사람인데 계속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기분이 되게 우울감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몸도 계속 안 좋고 이런 상태가 진짜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좀 지속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졸업을 했어요 으아 <웃음> 박수 제가 처음 제 채널을 시작했을 때 이제 유학 처음 단계에서 학교를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벌써 제가 졸업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학교 언제 끝나지? 솔직히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열심히 해서 딱히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시원섭섭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아무튼 신기하네요. 네. 제가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저 졸업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다니. 네. 좀 아쉬운 게, 그 학교를 다니는 2년 중에 절반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수업을, 수업 자체가 진행이 많이 안 됐었던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워요. 학교에서 뭔가 실습하고 저는 이런 수업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은 할수 있는 한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웃음> 네, 좋은 성적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백수예요 <웃음>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는 조금씩 몸도 움직이고 제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걱정인 게 아직도 토론토는 락다운이 지속되고 있고 제가 밖에서 뭔가 많이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 락다운 시작 때 영상처럼 정말로 저의 그냥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게 될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께 재밌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가지고 네 그런 고민이 요즘 조금 있고 그래서 제가 유학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유학 이야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뭐 그런 유학 이야기가 있다면 어 그러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안했네 아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뒷 배경이 제가 옛날에 옛날에 촬영했던 그 영상 배경들하고 다를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제가 원래 그 옛날에 저의 영상에서 나왔던 그 집에서 어, 불가피하게 이사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왔고 보시면은 지금 부엌이랑 이런 데가 다 보일 거예요 여기가 한국으로 따지면 정말 딱 원룸 사이즈의 그 스튜디오로 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뒷배경이 바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키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해가지고 계속 정신이 없었고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냥 들어와서 이제 모든 살림을 제가 꾸려서 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정신이 조금 없었고 또 저의 최근 근황 어, 또 그거 말고 뭐 있지? 오늘의 아무 말 대잔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항상 제가 아무 말 대잔치 할 때는 진짜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막 하느라고 앞뒤 순서 없이 그냥 막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봐주시고 되게 재밌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진짜로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저의 이렇게 앞뒤 없는 아무말 대전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웃음> 안녕.